바로가면 노랑으로 쉬었다가면 4만원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온다. 이 흐름으로 분할 매수 시작했으면 되는 거였고요. 조정폭이 마이너스 15%, 20%로 크게 잡아드렸습니다. 상승도 크고 조정도 크다. 노랑으로 올라갈 때는 찔끔먹으면 안되겠죠. 상승이 크다고 했으니까 크게 먹었어야 됩니다. 일봉 조금 더 크게 해서 22년 7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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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화살표, 초록 화살표 그려주겠습니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추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추천을 했기 때문에 분석 차트를 예상 흐름 차트를 찍어주는 겁니다. 검정색깔 별 키워드 알람 넣어두시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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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EV 첨단 소재에서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재로 훅 빠져버리면 비어있는 공간, 매수매도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착을 했을, 때, 안착을 했을 때 여기까지 기존에 하락하기 전 가격까지 쉽게 올라간다 주황색깔까지만 올라오는 거면 초록색깔 원해서 추천을 안했겠죠 8만원, 9만원까지 더 상승 여력이 보였기 때문에 더 오른 고점에서도 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일정주였으니까 9월 일정이었으니까 8월 초에 당연히 또 추천이 가능했던 자리였습니다. 뒤에는 추천 추천 하고 올라가다가 무너지죠. 무너지고 여기서 가짜 반등 튀었다가 빠질 거라고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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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으로 추천드리고, 3일 만에 24% 급등으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4월 11일에 십자 캔들 요거 잘 복습하시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십자 캔들이 나오고 양봉 마감이 됐다는 것은 줄다리기 싸움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힘이 기울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해부 의지로 확인을 했던 거고 추천을 드렸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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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별 있으니까 추천이죠. 또한 분석 차트 찍어줬고요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도 드렸고 손절가도 드렸고 왜 추천했는지 알려드렸고 이렇게 딱 보면 추천인게 그냥 한눈에 보이는데 헷갈릴게 없습니다. 검정색깔 별잘 따라다니시고 4월 11일에 장중에 추천했다가 종가 베팅도 추천드렸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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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여러번 드렸었고 오늘은 박스 내에서 추천을 드리고 박스 돌파가 나왔던 종가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시간의 상하가 나왔죠 이거는 뒤에 시간의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다음 포스코 ICT 월봉 역별 끊고 박스 돌파하던 자리에서 중장기 추천드렸고 100% 이상 상승 나오고 오늘까지도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사명은 포스코 DX로 바뀌었고요 다음 EN 플러스 니켈 리튬 관련주 자, 박스 내에서 하단에서 역배 끊고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 130% 또 빠지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추천하고 200%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1봉이고 어제 고점 박스 돌파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또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만에 바로 16% 고가 찍어줬고요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가 보이면 박스 내에서 반복 매매 가능하고 돌파 보일 때 역시 1차 매수 가능합니다 박스 하단 이탈하면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만원 이탈하면 죽는 거고 기존의 박스 상단 저항이 현재는 또 새로운 지지가 되죠. 1차 지지가 회색 헷갈리겠다. 초록색깔이 1차 지지 중간값으로 이렇게 노랑 지지 보시면 되고 최종 지지로 보라색깔 만원 보시면 됩니다. 다음 루닛 10월부터 계속 정배열 반복 추천드렸던 애고 얘도 박셀바이오처럼 AACR 4월 14일부터 19일 일정주정 최대 220% 올라갔고 여전히 고점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루니시랑 같은 섹터로 추천드렸던 뷰노 뷰노도 최근에 박스 돌파할 때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17% 뒤에는 좀 밀렸다가 밀렸다가 또 올라가면서 최대 40%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다음 오파스넷 한동훈 관련 주고 박스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튀었다가 빠지고 역별 끊고 또 박스 형성 해주고 박스 돌파하고 전고 돌파하고 상한가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주면서 최대 65% 수익 나와줬네요. 다음 4월 13일 시간의 특징 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결론적으로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은 테라사이언스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상한가였고 리튬 2차전지 소재 사업 기대감으로 상한가 마감을 해줬네요. 다음 현대바이오 시간의 8% 상승이었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좋게 나오면서 고가 8% 종가 마이너스 1%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에서 그대로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기존의 지지가 23,500원 정도였고 거기가 다시 저항대로 바뀐 거죠 여기 라인 이렇게 이전의 지지였던 자리는 이탈하고 다시 올라올 때 강력한 저항이 된다 복습하시고요 다음 이화전기 5.9% EID 지분 추가 리튬 호재 관련 계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신은 5.9% 고가 19% 종가는 부합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동전주니까 또 빠른 제자리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전주는 가든 말든 좀 관심을 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5.4% 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모두 강하다는 평가. 이에 예.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2% 반짝.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점 박스. 다음 홈센터 홀딩스 아, 기존 박스 내 추천주였는데 크게 가지는 못했네요. 어제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4.9% 마감했었고 오늘 고가는 6% 종가는 부합 일단 반짝이긴 한데 기존의 박스 상단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 1350원, 60원 정도 지키면 또 계속 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이탈하 다시 또 기존의 박스에 갇히는 흐름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반드시 켜야 한다 다음 3부산업 홈센터랑 같은 섹터인데 어, 얘만 혼자 치사하게 올라갔고요 시의 4.8%였고 고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12% 마감 일단 1 2 1선 안착하고 마감을 했고 다음 아모 그린텍 반짝 지에논 에너지 반짝 다음 신성통상 다이나믹 디자인 안암전자 한창산업 뭐 크게 반짝했고요 대성하이텍 코스모 화학 세로닉스 DYD 한국정밀기계 비즈니스원 코아시아 모두 반짝이고 신라제는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라제는 시간에는 2.7%였고 고가는 27% 종가 16% 윗골이 달고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크게 상승 마감을 한 편이죠 다음 한주라이트 메탈 반짝 크게 상승한 종목이 테라스 아이언스 한 종목밖에 없고 그나마 10% 이상 상승 마감한게 삼보산업 신라젠 두개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7% 미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짝 상승하고 하락 마감한다. 이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시초에 잘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분들은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면 안되겠죠. 추격했다가 시초 윗꼬리에 물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품봉으로 보면 더 확연히 보이죠. 튀었다가 바로 빠집니다. 이렇게 시초에 추격했다가는 바로 당일에 크게 당할 수가 있다 다음 4월 14일 장중특징주 볼게요 미국 암연구학회 AACR 관련주들 일정이 14일부터 19일이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추천했던 종목이 앱클론, 박셀바이오, 루닛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오늘 6일만에 상한가 가졌고요 매드 팩토도 오늘 좀 반응이 있었죠 다음 제약 개별 강세 큐로컴 엠폭스 원숭이 도창 위기경보 주의격상으로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신라제는 어제 시간에 상승이었고 고형암치료제 일상관련 M2에는 신라젠과 지분관계로 커플링 상승 박셀바이오 상한가로 네이처셀도 바닥권에서 크게 반등이 나와줬고 신풍제약도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진단키트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 또열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미코바이오메드 진메트릭스 랩지노믹스 녹십자 ms 반응이 있었고요. 2차전지 관련주 계속 또 추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또차전지 캐스피온, 테라사이언스, 애경케미칼 사마알미늄, 윤성FNC, 세로닉스 EN플러스 EN플러스 어제 고점에서 신규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16% 바로 하루만에 수익 나왔구요 다음 광물관련주 핵심 광물 채굴에 10조원을 투자한다 예, 캐스피온, 포스코엠텍 크리스탈 신소재, 세토피아 다음 한동훈 관련주, 금비, 오퍼스넷 부방 어제 상승이었고 오늘까지 상승이 좀 이어졌고요 다음 의료기기 개별 강세 루닛이랑 뷰노를 의료 AI 기기로 예전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오늘 또 뷰노가 최대 4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리튬 관련주, 이화전기, EN플러스, 금양, 포스코엠텍. 다음 웹툰 관련주, 애플이 웹툰 시장에 진출을 한다. 예, 바닷권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스 크게 반짝 나와줬고요. 로봇 관련주, 티로보틱스, 드리머스 컴퍼니, 루닛, SP 시스템스. 전력설비 관련주, 대한전선, 재룡전기, 대원전선. 다음 철강주 오늘 5장의 뉴스가 나왔고요. 중국이 23년 철강 생산 작년 이하로 억제 축소를 발표했고 이에 하이스틸 금강철강이 지라시로 올라왔고 저도 기존에 추천한 다음에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박스 유지가 되고 있었기에 제 추천을 드리고 오늘 시간의 상승까지 수익을 봤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 산보산업 KT신공항 특별법 어제가 일정이었고 전일시회상승 오늘까지 반짝 상승을 보여줬고 위지윅스튜디오 1대3 무상증자 호재결정으로 크게 반짝 나왔습니다 최근에 1대3 무상증자 결정으로 크게 반짝했던 종목이 휴마시스가 있죠 이런거를 잘 기억하셔서 무증결정 다음에는 반짝하는구나 반짝하고 크게 빠졌다가 걸리라 강세가 나오고 또 뒤에는 무상증자일까지 하락이 나오는구나 이런 패턴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MDS테크도 12월에 1대3 무상증자 결정이 있었고 상황과 갔다가 뒤에는 바로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오죠 이렇게 당일에 반짝이 나오든 다음날 이후에 반짝이 나오든 반짝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걸리락 강세 또 무상증자일까지 하락이 나오고요 이 패턴 거의 다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 구간의 에함치를 높인 다음에 고점에서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음 4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선바이오 상한가 5월 29일에 임시주총이 예정되어 있고 전고체 전해질 2차전지 기술이전 사업 기대감이 있네요. 인공혈액 바이오시밀러와 관련주고요. 상장한지 7년 정도 된 애고 최근에는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빠지고 세 번째 반복이 되고 있죠. 그때도 역배열 끊고 크게 올라왔던 구간이 있고 이때도 역배열 끊고 크게 올라왔고요 지금은 역배열 끊지 못한 상태 이번에도 역배열 끊고 확실하게 안착을 해준다면 이전처럼 크게 올라와주는 걸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안착을 하지 못했고 안착해주면 자연스럽게 박스 돌파도 같이 나와줍니다 1봉 최근에 올라오다가 121선 저항맞고 떨어졌구요. 이번에도 1 7 0 0원 121선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간의 상한가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구요. 이전처럼 꼬리만 남기고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거는 주의를 하시고 종가상 확실하게 121선 위로 안착을 해야 다음 241선 13,000원 정도 도달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전고점 몸통 저항 12,000원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세개 보시고 윗꼬리 저항 481선 저항까지 저항은 이렇게 따라락 봄되고 지지는 9,000원 8 0 0 0 590원 9700원 정도 이렇게 세개 보시면 되겠네요 8500원 정도 이탈하면 72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지니까 다음 철강주 포스코 현대제철이 이달 강판 가격을 5만원 인상을 했다 톤당 그리고 중국이 23년 철강 생산을 작년 이하로 억제 축소 발표를 했다. 이에 오구장부터 반응이 좀 나오면서 찌라시가 돌았고 하이스틸과 금강철강 외 철강주 장중 추천드리고 종가에도 추천드렸습니다. 1시 14분 아까 중국 정부가 축소계획 현재 금강철강과 하이스틸이 박스 상단 양호하다. 둘다 3%대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1시 28분에 다시 추천. 검정별 넣어주면서 오늘 종가 배팅하던가 현가에 바로 1차 매수하던가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적어놨습니다. 추천이라고 적어놨고 검정별 검정별은 뭐다? 매수사인이다. 별 있고 하이스틸 있으니까 추천인거고 2시 47분에도 이제 톤당 5만원 인상했다 두번째 호재 알려주면서 또다시 한번 더 올려줬습니다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3시 20분 종가에도 막판에 많이 올랐지만 흔들면서 더갈수 있으니까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종가베팅 추천주, 하이스틸, 금강철강, 철강주 드렸고요. 바로 1차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적혀있습니다. 한시에 장중 추천했고, 6% 8% 상승이 나와버렸지만, 흔들면서 더갈수 있다. 장중에도 추천, 종가에도 추천. 헷갈릴 거 전혀 없습니다. 이 매수 사인 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정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검정색 별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하세요라고, 명확하게 적혀있잖아요 검정색 별을 보시면 됩니다 하이스틸 3%일 때 박스 양호하다 말씀드렸고 요 박스 내에서는 사고팔고 반복하던가 돌파가 나올 때까지 홀딩이 가능한거죠 이렇게 캡처를 해주는 이유가 매수가 가능하니까 캡처를 해주는 겁니다 양호하다 매우 좋다 이렇게 결국 박스 돌파하고 종가에도 추천드리고 시간의 상한가까지 올라왔줬고요 월요일에는 그래도 반짝 상승을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때도 아마 시간의 상승이 있었을 거고 반짝하고 빠졌습니다. 월요일에도 반짝하고 빠지는 거 경계는 하셔야 되고요. 2월에 추천 성공, 4월에 또 추천 성공 전체 차트를 좀 크게 보면 과거부터 작년부터 반복 추천해서 수익이 많이 나왔고요. 요구간도 크게 보면 박스 자리였죠. 박스 하단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유사한 타점에서 또 반복 수익이 나왔다. 금강철강도 뭐 마찬가지로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철강주는 웰크론한테 1월 3월 박스 구간에 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철강주가 현재 그 박스 구간이다 웰크론한테 10월에 한번 추천드렸고 박스 후에 급등 또 다시 내려오는데 밑에서 박스 한번 더 만들어주죠 이 박스 내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반복하던가 5500원 돌파할 때까지 홀딩해라 결국 5500원 돌파하고 30% 더 올라갔죠 하단 기준으로 최대 60% 수익 나왔고 어, 요 구간 요 회색 박스를 철강주에 그대로 대입해서 요거 상승을 노려보면 된다고 했던 겁니다 똑같죠 차트 박스였고 뚫으면 올라간다 뚫으니까 올라간다 계속 추천할 때마다 제가 유사 차트를 보여주니까 그거를 잘 복습하시고 대입하고 크게 먹으면 됩니다. 만약에 박스를 보여주다가 하단을 확실하게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면 계속 홀딩을 하거나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하이스틸 월봉은 여기서 역배 끊고 급등 여기도 역배 끊고 급등 여기서 역배 끊고 조금 올라오다가 밀렸고 현재는 이렇게 각별로 보시면 되고, 종가상 5천원 안착이 중요하겠네요. 일봉상으로는 5500원 정고점 있고, 5천원 작은 정고점 있고, 시간으로 518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5,0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다. 월요일에 이전에 튀었다가 이렇게 빠졌던 것처럼 월요일에도 튀었다가 빠지는 거 염두에 두고 시초에 집중은 잘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에 시가나 저가가 1차 지지가 되고 다음 오늘의 종가 4,700원이 다음 지지가 돼요. 4,700원 지키면 계속 힘을 보여줄 거고 이탈하면 또 기존의 박스 까지 밀리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한국주강 철강주 시해상한가 월봉 이렇게 역별 끊고 역별 끊고 올라왔던 구간이 있고 지금은 역별 끊고 올라오다가 밀리고 박스형태 박스 상단이 3,000원 중반 정도 윗꼬리는 4,000원 초반 1봉은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내려오다가 오늘 확실하게 역배열 끊고 안착해준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네요 시간의 상한가로 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4,000원 여기가 전고점 구간이죠. 4,000원 초반. 4,170원까지. 여기 전고점 돌파 실패하면 또 다시 큰 박스를 이렇게 보여 줄 거고. 4,000원 초반대 안착이 중요하다. 여기 안착을 해 주면 다음 5,000원 중반까지 또 다음 전고점을 향해서 가줄수 있고요. 실패하면 요 안에서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다음 금강철강 얘도 하이스틸이랑 항상 같이 추천드렸습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수익이 반복적으로 나왔었고요 역별 끊고 급등 역별 끊고 급등 최근에는 역별 끊고 여기서 한번 급등 나와줬고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7000 800원정도 안착이 중요한 차례입니다 1봉은 이렇게 박스였구요 이때 3% 올라왔을때 추천드렸습니다 결국 뚫고 올라갔고 종가에도 제 추천드렸고 시간으로 6.4% 하이스틸과 동일하게 월요일에 반짝하는거 주의하시고 저항 대는 8,000원 일단 8,700원, 800원 정도 이렇게 전고점두개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반짝하면 기존의 박스 상단인 7,1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기존의 박스 6,500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문배 철강 철강 관련주 5.4% 월봉이 이렇게 역별 끊고 살짝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박스도 살짝 돌파했고요. 일봉은 481선 2년선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4070원까지 올라왔고요 여기 전고점 4150원. 그다음은 5000원 정도. 근데 여기 너무 멀죠?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4500원 정도 넣어 주면 되겠네요. 다음 NI 스틸 철강주 5.3%. 최근에 전고 돌파하고 6,000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추세박스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일봉은 이렇게 추세 시간의 상승으로 7,5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거의 또 역대 신고가 가격까지 회복을 해줬고 전날의 종가 7,150원 정도 1차 지지 그리고 오늘의 저가 2차 지지 3차는 장땡봉 시가 6,500원 이렇게 세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고 요 추세선 이것도 주요하게 보시고요 요게 21선이랑 거의 일치하는 가격이 됩니다 다음 부국철강 시간으로 4.4%고 역별 살짝 끊으려고 하는 자리네요 밑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일봉은 1년선 2 4 0일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살짝살짝 살짝 돌파만 한 상태에서 밀렸고 이번에도 이렇게 유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3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딱 1년선까지 올라왔네요. 이전처럼 살짝 뚫어주더라도 다시 밀리는 거좀 조심하면서 종가상 여기 안착하는 거 중요하고 다음 481선 주요하게 1년선, 2년선 저항 대 보시면 됩니다. 지진은 최근의 저가 그 다음은 다음 현대 BNG 스틸 3.6% 철강 관련 주고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파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역별 끄는 다음에 급하게 히토류 호재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상한가 다음날 계속 오일선 지키고 추세로 52주 신고가 나와줬고 시간의 상승으로 2만원 가까이 또 회복을 해주네요 19,800원 정도까지 올선이랑 현재 또 주가가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올선은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올선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19,000원 18,000원 원 7,000원. 이렇게 세개 주요하게 지지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 저항대는 2만원 2만 2천원 정도 일단 2만원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 오가닉티코스메틱 10의 6% 시원하게 시원하게 내려오면서 역대 신저가 찍고 내가 100원까지 내려갔어? 이건 뭐 당장 상패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패 차트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거의 다 동전주죠 이런 애들 조심하시고 바닷권에서 크게 올라오고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도 크게 올랐지만 또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며칠 전에도 시간에 상승이었기 때문에 분석을 드렸었고 지금은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30원 이탈하면 전략매도까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는게 좋겠고 지켜주면 그래도 홀딩은 가능합니다. 오일선이랑 근접한 가격대네요 오일선이 228 오일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무가 안 좋은 동전주는 바닥권에서 급하게 반등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정지되고 상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상악가 4번이나 찍고 마지막 불꽃 후에 상패가 됐고요 다음 지하이노베이션 CA5% 프로. 기존 추천주였고 전고 돌파할 때마다 두번 추천드리고 다 성공했습니다 최근 상승 이유는 윤석열이 박미경제사절단 꾸리면서 이제 동행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루머죠. 이거는 기밀사항이라서 밝힐 수가 없는 건데 루머가 돌고 있고 또 면역항암제 호재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선 23,300원 정도 여기 1차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2차 지지는 11의 시가 22,600원 다음은 이날의 저가 이렇게 3개 단기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아직은 11선 위에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또 시간 으로 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25,400원 또 박스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네요. 25,500원 안착하면 다시 또 전고 돌파가 되는 자리입니다. 꼬리는 무시하고 몸통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잡았던 게 여기고요. 여기서 추천드렸죠. 그리고 또 여기 여기서 추천드렸고 이번에도 여기 돌파해주면 여기가 기준이 되면서 또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EN 플러스 4% 2차전지 니켈 리튬 관련 주고 9월에 증설 진행 마무리가 된다 기존 추천주였고요 200% 이상 올라간 종목입니다 약별 끊고 급등 또 빠지고 N패턴 반등으로 급등 어제도 추천드리고 전고돌파로 하루만에 16% 수익 나왔고요 월봉 7500원 전고돌파 최근에는 여기도 또큰 전고 12000원 정도도 돌파를 하고 새롭게 또 주가를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1봉 어제 살짝 돌파하고, 빼꼼? 올라선 자리에서 재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시간의 상승으로 살짝 더 올라갔고, 오일선이랑 이 돌파 가격이랑 유사하죠? 12,500원. 여기를 2차 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13,500원을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는 11선, 15일선 겹치니까 15일선 11,300원 정도 3차 지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만원, ,000원. 만원이 21선이랑 겹치니까 이렇게 4개 주요하게 단기 지지 보고 대응하시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반토막 정도 무너지는 구간이 조만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일선 히탈부터는 크게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 쫓아나고 단기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가도 가도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2차전지 쪽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과거 흐름을 보면 이런, 이런 광기의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미쳤네 미쳤네 미쳤네 와 내려온가 싶더니 또 가네 하는데 결국은 무너지죠 제자리까지 내려와 버려요 요런거를 그러니까 계속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도 크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요때 추천드리고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크게 빠졌을 때 재추천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또 제가 어제 추천드리긴 했지만 또 다음주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눌러줄 때 요런 자리 초보자분들은 요런 자리를 노려보는게 낫습니다. 기존의 추천 타점 완전 저점이죠.